고기 <목소리>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목소리> <와, 목소리> 네, 뭐, 반찬 고기 반찬 도 넣어도 넣어다넣어 이거 어도넣어 이거 제가 넣어도 게어어머어머 넣어도 넣어도 넣어도 넣다도 넣어도 넣어도 넣어도 넣어도 넣어도 넣어도 넣어도 넣어도 넣어도 넣어아 넣어도 러니도넣아도 넣어도 넣어도 넣어 궁금합니다. 바로 그렇게? 궁금합니다. 어, 나도 한번 아, 이렇게 들어볼까 아, 그래?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이거는 이렇게 떠줘야 돼. 이렇게 꺼줘야 돼. 이 사람이랑 먹으면 나 얼마 못 먹겠네. 아, 나왔네, 바로. 감사합니다. 예! 하우! 아! 그래요? 응, 번지? 음, 식감은 너무 좋다. 음~! <웃음> 진짜좀도 개요. 안내도 안 나지. 나도 음 이렇게? 음 <웃음> 아, 잠깐 일단 하나만 맛볼게. 진짜좀도 개요, 안내도 네? 안 나지. 아! 음 아! 이건 해드리 되겠다. 나는 혹시나 퍽퍽해서 잘안 음 넘어갈까 봐 어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아 엄청 정신이 정신이 음 엄청 부드럽구나 음뭐 고기가 일이 부드러워 와 진짜 너무 쫀득한상 너무 맛있어. 막상 하면은 막상 하면은 막상 하면은 막상 하면은 막상 하면은 막상 하면은 막상 하면은 어상 하면은 막상 하무은 막상 이 아이 사람들. 이렇게... 음, 그렇게 먹다가. 잠깐만. 내거좀 일단 찜해놔도 돼요? 여기 그냥. 우리 새로로 아, 네. 아, 너무 웃기나 너무 행복해. 생일 같아. <웃음> 생일이다. 그래. 축하합한다 축하한다. 너무 축하한다. 축하한다 <웃음> 선생님. 어머, 웬일이니? 일단은 자기들이랑 먹으니까 내가 먹을 양이 금방 없어지니까 일단 내가 내 거는 좀 챙겨놓을게. 아, 예? 내가 하나 먹을 때막세 개씩 먹으니까 안 되겠어. 어머, 어머, 어머. 정준씨,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많이줄 알았어요. 어머, 섬세네, 어머. 어머, 네자기네 먹을 거몇 뭐. 어몇 개네. 몇 개네? 일단 내가 열 개는 내 거야. 응. 예? 갈까요? 아, 난, 난, 난안될 응? 거야. 아 갈아, 갈까요? 갈아, 어? 어? 갈까요? 어? 어? 어? 갈까요? 아, 왜깬 거죠? 고추장 <웃음> 먹으려고. <웃음> <웃음> 아니, 왜깬 거죠? 저럴 거 같으면 젓가락으로 한 다섯 점 먹어도 돼. 아, 예. 이게 세개는 먹어도 훅훅 들어가네 맞죠 음? 이게 부드러우니까 많이 집어넣어도 씹을 수 있으니까 그 부담감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엔 이번 진짜 시작은 창대했어요? 제가 볼때 정주리 씨는 저한 젓가락이면 아 배가 다찰것같거든요그러니까요왜깬 거죠? <웃음> 먹 응? 아니 저렇게 먹으면 왜 깼는지 모르겠어요 세 번에 나와서 먹어야 돼요 세 번에 아니 음? 저는 세 번에 나눌 거를 음. 그래도 야 꼬지 일곱 개는 먹었다고. 일곱 개 한꺼번에. 대박 세 개씩 세 개씩 세 개네 개. 어 잘하셨어요 언니. 요원해볼 생각 없어요? 아, 그래요? <웃음> 나는 일단 애를 키워야 되니까. <웃음>